예,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. 아, 이 코로나에 걸리니까 잠이 오고 짜증 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. 목이 너무 아프니까. 자, 체로키 말로, 자, 화나다 (angry). 처음부터 h n 돼 있습니다. h a h n 화나, 화나, 예? 화나,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. 화나, 잠이 옵니다. 이게 예, 막 잠이 와요. Sleepy 졸립니다. 졸려. s l e e p y 러가 절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You must not sleep. 그래서 틀라잘러띠 이기. You must not sleep, 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체롭기 사전에 He is angry. 나 이렇게 좀 붙어 있습니다. 하나. 우가 그거든요 우. 우 하나로 써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 네. 하나